이거 같이 할 거야? 이거? 어성훈이 크면 나중에 어? 엄마가 여기 가버렸어 어디 갔어 엄마? 안나가 하고 있던 집에 근데 가버렸어? <웃음> 응그거안야 아까 인사 엄마랑 같이 했지? 응 얘는 왜돌아갔지 왜? 왜? 어 왜 빨간 거나왔어 기기가 안 좋을 때 빨간 게 나오는데 응. 정신 차려라. 네, 정신 차려. 이거 자 서언이가 아침에 먼저 깼습니다. 오늘 어디로 가기로 했어? 응. 응 아빠랑 오늘 과학관 가보자. 떡 누가 던지래, 이거? 누가 던지래? 이게 왜 저기가 있어? 어? 이거 알지? 어떻게 저기 가어 얘기해봐 떨어뜨렸어? 떨어뜨렸으면 좋아해지너아 떨어뜨렸는데 놔두 저기 바닥에 묻잖아 응? 조금씩 먹어, 조금씩 나는 파다 나는 바람. 나는 바람. 는다람는 바람. 는 나는 바람. 나는 바람. 나는 바람. 나는 바람. 어는 바람. 신발 빠질 수있다람 나는 바람. 나는 아니도 괜찮아. 마스크 쓰고 출발. 얼살좀 <몰람> 빠진 것 같은데? 살 빠진 것 같은데? 얼굴이 이렇게 가려맺졌어 <몰람> <몰람> <몰람> 뭐했어? 아빠, 가방 들어줄까? 응. 허니야, 걸어. 대신. 로봇이야? 아빠. <웃음> 어, 아빠 얘기 있어? 아빠 얘기 있어? 아빠 얘기 있어? 아기가 아니, 아니, 아니, 금방. 아니, 앉으세요. 앉으세요. 아니, 아니, 앉으세요. 아니세요? 아니, 제가 앉으면 안될것 같아요. 할머니가 안아줘도 되지. <웃음> 안 될까? 아, 나침 이 가져가죠. 아, 안 되겠구나. 아, 예쁘네. 공주 같아. 자고 가, 친해, 오글. 예쁘기도 하구나. 눈도 반, 코 u 반짝, 이 f 반짝반짝. 우리가 맘마 먹고, 응가가 저렇게 나오는 거야. 응가. 응. 응. 응. 응. 우와. 바나나, 타타 바라지랄랄랄라. 후. 바나나, 타타 토마토, 토마토, 토마토. 토마토?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맛있겠어요. 네. 다 맛있겠다. 응, 있겠다 맛있겠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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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싫다더니 초코그 사진 보러 왔어. 미설 왜? 어? 여기 초코 있어? 초코 있는데 뭐거 뭐, 먹어야 돼? 안 먹어야 돼? 안 먹어야 돼. 근데 여기 왜 왔어? 여기 왜 왔어? <웃음> 먹고 싶어 초코 아이스크림 먹어요 안한테는 비니 3시 40분이야. <웃음> 여보세요? 엄마 엄마랑 엄마 엄마랑 만나 전화... 재미있었어. 근데 그게 무슨 말이야, 좀 전에? <웃음> <웃음> 웃기네, 이 사람. 다가까워서초코아고 먹었어.